웹 브라우저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할 때 스마트 스크린 팝업창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해당 오류가 뜨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컴퓨터를 포맷한 이후에 재설치를 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인터넷 상품을 변경했을 때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먼저 윈도우 시작키를 누른 다음에 설정 메뉴로 이동해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누릅니다. 네트워크 설정 변경에서 네트워크 문제 해결사를 누릅니다. 네트워크 진단창이 열리면 검색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연결할 수 있음을 검증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잡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 검사를 한 다음에 스마트 스크린이 다시 출력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법은 스마트 스크린을 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안에 취약해 질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검증된 파일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인 경우에만 스마트 스크린 기능을 꺼주고 다운로드를 받거나 설치를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. 설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윈도우 설정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업데이트 및 보안을 누릅니다. 좌측에서 윈도우 보안을 누릅니다. 보호 영역 목록에서 앱및 브라우저 컨트롤을 누릅니다. 여기에서 앱및 파일 검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용 스마트 스크린 이 두가지 항목을 차단이나 끄기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옵션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변경을 하면 스마트 스크린 팝업창이 더 이상 뜨지 않게 됩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